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우거지 그 별미밥 우거지하고 그거 낙지밥해서 어, 먹을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가을에 김장때 그 무이파리 이렇게 말려 삶아서 말렸어 올해는 그냥 안 말리고 좀 부드러우라고 삶아서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뜨거운 물좀 부어서 불려놨다가 삶아야지 충분히 오늘 충분히 부어서 담가놨다가 1시간 정도 끓렸어 이렇게 물을 좀 붓고 압력솥에다가 삶아야지 여기는 조금 빨리 삶아지라고 소다를 한티스푼 넣어가지고 삶아야지 25분 삶았어요 딱 적당히 삶아진 것같아 손으로 문질러갖고 뭉그러지면 딱 좋은거야 이렇게 뭉그러지면 잘 삶아졌어라잉 여기 삶아가지고 우거지로 삶아가지고 이렇게 말렸다가 하니까 더 부드럽고 좋으네 그냥 날골로 말린 것보다 좀 불려놔야 되거든. 하루 하루 정도 물에다가 이렇게 불려놓으면더 부들부들한 이게 좀더 통통해지면서 부드러워. 여기서 좀 이렇게 독한 물도 좀 빠지고. 아, 근데 오늘은 우리는 급하니까 한2 시간만 담궈놨다가해 먹을 거야. 알겠어? 급해. 한 장가람 더 좋아. 하나, 장가람. 아까 삶은게 두 덩어리 나왔어요. 이게 양이 얼마나 하냐면 내 손으로 딱한움큼 이렇게 딱맞았었다가운데한 딱 덩이만 어, 하는거야? 응. 한 덩이만 음. 한, 한 덩어리만 한 덩어리만 <웃음> 오늘 이거 참기름 그 방앗간에서 오늘 막 사왔어. 2만원 <웃음> 이만원짱이게 <웃음> 들깨, 기름이잖아. 들기름, 이거. 응. 요 올해, 작년에, 농사가 안 돼갖고, 들기름이 엄청 비싸더라고. 이거 국산 들기름이에요. 들기름하고, 우, 저기, 시래기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들기름을 좀넣고이 들기름에 오메가가 엄청 많다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간장은, 애터미이게 다시마 간장인데, 이애터미께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애터미 간장을 먹기로 했어요. 9,300원? 9,500원. 9,500원? 응. 음. 아우, 굉장히, 이거, 이게 우거지가, 이게 시래기가 굉장히 부드럽네. 이제 쌀마가지고 그러니까 말렸더니. 껍데기, 이거, 껍질 벗길 필요도 없이 부드럽네. 이제 해마다 이렇게 삶아서 말려야겠어. 이렇게 묻혀갖고. 이게 쌀은 종이컵으로세개 했는데, 우리 세 식구 먹겠네. 물은 그 평소에 그밥 하는 거랑 똑같이 이정도만 붓고 시래기를 위에다가 싹 올려야 돼 그리고 이 시래기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제가 낙지를 넣을 거예요 낙지 그래서 저는 물을요 뭐 평소 때보다 조금 덜 부었어요 왜냐면 하이 낙지가 익으면 여기 낙지에서 물이 좀 나오거든 그래서 두 마리 녹할 거예요, 두 마리. 들어로 가, 안 녹았을 0 백미로 1 0 백미로 해야지. 백미, 미 예. 양념장,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지, 밥 비벼먹으려면. 달래, 한, 한, 원, 한 웅꽁. 간장. 이거는 양념장은 남아도 또 나중에 또 비벼먹으면 되니까, 좀 넉넉하게. 들기름을 좀 많이 넣어야지. 깨 하나, 고춧가루 두 개. 여기 뭐를 넣냐 그러면 그 비벼 먹을 때오들로도 씹히라고 날치알. 날치알 이거는요 그냥 하면 비린내 나니까 식초 10초, 식초하고 물하고 1대1로타 가지고 한번 이렇게 헹궜어요. 간장이 부족해서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와 낙지가 쫙가려져버렸다 <웃음> 물, 주꾸미가 물, 돼버렸네 어, 물쪽 빠져가지고 와 근데 너무 조금해졌다새발낙지가 음. 됐네 새발낙지내 <웃음> 네, 그러면 물이 너무 쪽 빠져서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낙지 물이 여기 배가지고 더 맛있지 낙지 물이 이리 빠진 거야. 음. 밥으로. 이런 이런 거지 먹잖아. 어. 음. 이런 거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되니까. 모자라면 음. 더 떠서 먹기를 하고. 아 음. 이게 이게 낙지요. 낙지 이제 우거지 밥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 예, 날치알도 들고 그래서요 낙지는 이제 먹을 때 잘라서 먹으면 되고 엄청 맛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낙지가 압력솥에다 해놓으니까 너무 퐁 익었어 어쩔 수가 없지 뭐 낙지 물은 그래도 밥에 다뱄으니까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웃음> 음, 음, 정말 맛있어. 아우 거소해등기름세은 해갖고.